구독자 500명이 안 돼도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이란 이미지 그리고 설문 조사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어서 내네 채널의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보통 커뮤니티 기능은 구독자 500명 이상인 채널만 생기는데요 요즘 들어서 구독자 500명이 안되어도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첫번째 젠젠가리님 채널은 구독자 44명 인데요 인양 2년 님 구독자 50명 유비세상님이십니다 구독자 74명 그리고 카이젠님은 구독자 491명 휴가님은 구독자 자 6명인데 연주님은 구독자 101명입니다. 토마또님 구독자 78명인데 3주 전에 커뮤니티 기능이 생겼고요. 본인의 채널로 가셔서 위에 메뉴바에 커뮤니티 기능이 생긴 걸 확인하시고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하려면 구독자 수가 500명에 도달한 후에 최대 일주일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고급 기능 SS 권한이 생긴 후에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아니어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바로 고급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급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채널로 만든 채널인데요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일반 밑에 채널을 클릭합니다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표준 기능 이 있고 중급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먼저 중급 기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건 충족을 누르시고요 자 전화번호 인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인증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받기 야, 전화번호 인증이 끝났습니다 전화번호 인증을 했더니 중국기능에서 사용설정됨 이라고 나와있죠 다음은 고급기능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능 SS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고급기능 이용방법 선택에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분증 인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받아 스마트폰 인증을 시작하세요 나와있죠 이메일 받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여 고급 유튜브 기능을 이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QR코드가 나와 있네요 찍어 볼게요 자, 신분증을 제출했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표준 기능, 중급 기능, 고급 기능까지 완료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 커뮤니티 기능이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